왔다 와서 t v 진행자 는답니다 제가 는인 방송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는 TV는 TV는 TV는 는는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TV는 다루어왔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